올라가 보겠습니다. 나무도 어? 저희가 다니다야 네, 여러분. 바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김소연 씨. 어때요, 기분이? 지금 예.. 아침부터 기력이 안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 네, 요분이 어? 네, 손나영씨 기분이 어떠세요? 마지막 날인데 어, 배고파요 오, 따지 씨 기분이 네, 어떠세요? 네, 기분이 참 우울합니다. 우울합니까? 네, 돌아가면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슬픕니다. 어.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 만큼 후회 없이 더 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그럼 안녕! 신랑도 안녕 안녕해 주세요. 다구박기 안녕 씨! 꽝. 어, 예, 말안 합니다. 네. <웃음> 여러분, 저희 진짜 갑니다. 안녕. <웃음> 누구부터 시작할 거야? 이거부터. 오. 나 댄스. 오. 오 따지 파워. 오 <웃음> 따지 파워. 다음 타자. 업. 이게 뭐정 김민정 거 넣어. 아니야 내거세 번째에 넣어야 돼. 작은 걸로 하나 하고. <웃음> 어야 맥북 이 있어. 다른 방법으로 다쳤습니다 어, 이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웃겨서 안안 <암이> 보여 아우 아우 아우 아 아우 <웃음> 아 아우 <지금> 뭐 <웃음> 아 아우 <너, 나> <음> 아 아우 <웃음> <웃음> 어, 어. 아 아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어벤저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와. 여기 여기 안도로름인데요. <웃음> 와! 오른가게 참인네 <타면> <웃음> 야, 갈때 어떡하니? 아유. 갈때 어떡하니? 이제 오름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세들이 역시 개사를 잘못 하는 환경 <웃음> 아, 김소현 씨. <웃음> 여기서 안도르름도 들어가는 거죠. 이어져 있진 않고 따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안도르름회쇄가된 상태여 가지고 아마 우리타리를 넘고 가셔야 돼 올라가실 거면. 오, 오 예쁘다. 상관없으세요 <웃음> 저희는 또 사진을 또 찍고 있어요. 별로야. 네 저희는 맨날 이렇게 하루하루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대 민족의 대이동을 합니다. 엄청나죠? 맞아발 아파서 나도 그냥 땅 걷고 있어. 아나 진짜 잘는거 같아. 등짝을 불렀다고? 등뿌려줄까? 몸이 불렀다니까? 안하실까? 이거 하 출발 아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아, 아 너네가 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앞에 아, 봐? 아, 앞에 봐 카메라? 아, 앞에, 앞에 봐 카메라 어디 뭐? 야 어디? 야 아, 아, 앞은 아, 이거 앞이고 아, 옆은 옆이지 앞에 봐 그럼 앞에 앞에 한번더 앞에 네, 여러분 여기는 숲의 길에 그냥 아무데나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가 다 포토스팟인 것 같아요. 음, 사진이 너무 다잘 나오고 음흠. 다 각자 인쇄사고 많이 건진 것 같습니다. 음흠. 여러분 사쿠 가자! 지금 아까는 앞에가 구름이 없고 안개였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예쁜 구름이네요. 아주 가는 길이 너무 예쁩니다. 나 형. 네. 구름 예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답니다 대충 물이야? 비밀의 숲인가 우리가 갔다 온단가? 안다니랑 네. 비밀의 숲 안도르른 비밀의 숲에 가서 이제 밥을 아, 먹으러 갈게 비밀의 숲 하늘에 달린 아들에 달린 알았어요? 하나, 도 네, 네, 네. 네. 하나, 리 없는 이곳은 너와 나 파랑새만인 육감의오감의아 따지야 어떤 거 같아? 2천 원 주고 왈, 올만해? 어... 여기? 네, 얼마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이래? 지금 와이프하고 멈추는 법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왔어, 왔어. <웃음> 꺼진 거 맞아? 어, 맞아. 이고또 올라오면 돼. 꺼지... 네, 저희는 지금 사련이 숲 길에 도착했습니다. 왜 아, 이렇게 점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피로도가 누적이 될까요? 왜? 어, 야, 아까 그게 번... 저희가 분명히 네이버에서 지도 찾을 때는 되게 와, 편안한 대단한 어... 산책로였는데 너 이거 나한테 얘기했었지 이게 옛날에 했었던거지 지금 것보다. 기억나 <웃음> 네 저희는 세트 메뉴 앱이랑 메밀 미하는시켰어요이거는비국수이거는비빔국수예요 음. o 아 k é 아 m o n b 음. 아, 그 l l s 도피그로스도 피부로스. 저도 피도로로난좀도피부로로 저도 저 저도 피부로스. 저도 저 통과한 거야 통과. 거의 <웃음> 뭐 회전문을 뚫고 <웃음> 들어가는 기분이었어 <게 웃음> 회전문 그 아직 자동 회전문. 지금 뭐 하는 거지? 수나이 <웃음> <웃음> 아, 마사 진짜 상상 링인 거였어. 아 맞다. 봤어 나도 아, 네, 나도 항상 구두도 뭐 생각하면 서 구두가 입술부터. 저희는 다밥 먹고 이제 사련이숲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지쳤어요. <웃음> 얘도 지치고, 얘도 지치고. 한명고 또, 맛이 갔어요. 또, 어떡하면 좋아요. 좀... 저희는 지금 사련이 숲길에 왔습니다. 에이, 뭘 찍으러 가면 굉장히 아 근데 이게 진짜 자연을못 담는다. 이게 너무 어, 자연이 미대하면 은 이게 렌즈 그러니까, 안 담기는 그러니까. 것 같아. 네. 보, 보는 게 진짜 예쁜데이이 응. 초록색 이, 이, 이 이끼가 진짜 약간 간지다. 이끼 어제, 아니거든? 맞아, 소아이의 다리랑 다르게 이거 간지다. 내가 한번 해줄게. 응? 도가니를 찍었겠지. 뭔가 이끼? 으아 <웃음> <웃음> <웃음> 미친 <웃음> 도 저희는 이제 여기 숲길에서 사진을 다 찍고 이제 다음 코스 카페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안갈 수도 있는데 진짜? 에코랜드부터 야 에코랜드부터 가그 카페부터 가? 카페. 에코랜드. 카페. 에코랜드가 더 가깝지? 카페 가까운데로. 어, 더 먼저 가까운데로 네. 가자. 가까운데로 먼저 가볼게요. 카페. 저는 카페 가고 싶어요. 카페. 안녕. 안녕. 글랭코라는 카페예요 핑크뮬루가 진짜 완전 밭이다, 밭그저 음. 네, 네. 바나나 들어간다, 나나요 바나나 대로 가볼게요. 짐을 들어가지고 지금 손너 명이 이제 가보겠습니다. 깨개기네 여러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 에코랜드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약간의 일정이 변동되어야 될것 같아서 지금 다들 긴장 모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네, 저희는 또. 동문시장에 또 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사러 왔어요. 딱새우랑 또뭐 사야 되지? 그럼 가보자. 네, 저희는 동문시장에서 딱새우를 사왔고요. 그 첫날 먹은 저희 딱새우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여러분. 다음 네. 냠냠냠냠. 맛있게 드세요. <목> 진짜 항상, 항상. 톡톡톡톡 말지 응. 언니? 언니, 탁톡아무안 되지. <목소리> 응, 다 <목소리> <좀> 따가운 <목소리>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 지금, 어제, 방국만을 들이받아서 생긴 상처예요. <목소리> 아니, 왜 들이받았을까요? <웃음> 아, 미스터리입니다. 안 보였어요. 아, 진짜 어두워서 안 보였단 말입니다. 구멍이 났어요 방충망이 오 oh, o no. 네, 저희는 이제 공항 갑니다 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 공항에서 봐요 드디어 서울 갑니다 네 저희는 밥을 먹고 이제 비행기를 타볼게요. 그리고 다같이 먹는 건데? <웃음> 네. 네. 어. 안지기 놀다니 여러분 피곤해요 여러분. 서울이에요. 네. 안녕 서울같이 아니지만 네. 서울입니다 여기. 이제 돈 벌어야죠. 어. 어부터 아, 출근. 썼으니까 또 벌어야죠. 어제부터 출근각입니다. 안녕. 나 161이거든 이 161이래 말이너 무엇이야? 여고 <웃음> 싶요 저러고 아니, 아니, 가리, 바리, 야 말, 말이 돼? 발의 길이 차이야 발의 길이 차이야 어? 아 진짜 빨리아 지나가시고도 하면 안 돼? 아빨리 그러니까 다들 지나가시고 아빨리 시간 아, 없다 우리 아 시간 없는데 지나가시고 아니야 빨리아나너 지나가고. 빨리해! 이게 너무 나아 앞쪽이 형만 들끝 나고 야 아야 바로 쉽다 이상데 방향 어느 쪽? 오른쪽 시계방향? 이렇게 가는거죠? 뭔데? 어, 아, 가내나내려가야다 <웃음> 시작. 고! 오래 전이라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렇게 엔지 하나, 둘, 셋. 고!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거어 이거! 이거! 야, 이 야, 지 앞에서. 거 아니, 여 야, 까지나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 야, 야, 야, 거 이거! 이거! 와우! 오! 예! 오! 예! 굿, It's good! a u l a Laula, 슈퍼맨!!!! 예스 예스 와우 진짜 Yes! Yes! Wow! c e f a n t a s t i q 나 Oh! Oh, l i t 덩르덩구르덩디르르 찍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김소연이랑 김희정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희는 그럼 자연스럽게 이동해보도록 하게요 네. 이렇게 떨고지들을다 떨구고 알맹이만 남았는데 네 알맹이 넵. 그럴 자격이 없지만 제가, 제가 지금 잠깐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웃음> 출발해보려고 하무도 <웃음> <웃음> 저희가 <다> 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어야차 키가 김수현한테 있어 아 진짜 아 저희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뺑뺑뺑 <웃음> 어떻게 부총을 빼놓고 가려니 차 키가 없네요 <웃음>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사실 부총을 들고 가고 싶었어 <웃음> 뭐라구요? <웃음> 어? <웃음> 아 김희준이 마지막으로 들어갔는데 절대 키를 두고 와서 다시 가는 건 아니에요. No. 그렇대요. 빠이. <웃음> 겨울데이입니다. 청수 살아있다. 네, 저희는 급정거하고 그 초가집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와. This is the 야, Oops. 야. 그러다가 타 먹어도 돼. 신맛이 감사합니다. 강해요, 단맛이 강하죠. 그러면 간 쪽입니다. 간 쪽에 열을 많이 받는 체질. 아난 단네. 나 단네. 소화기 장 소화기 장애가 약한 체질은 단. 그래도 소화요.